내가 이때는 이렇게 사랑받았고, 내가 저때는 저렇게 사랑받았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2010년 제주열방대학교에서 DTS 과정을 할때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마침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3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저도 동일하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죠 하나님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제가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랑받았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다시 드렸죠 눈을 감고 그 질문을 다시 드리고 난 후에는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듯이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내가 뭘 질문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아예 그런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먹고 지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오전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순간 기도할 때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랑받았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할 때쯤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때는 이렇게 사랑받았고, 내가 저때는 저렇게 사랑받았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그 말씀이 하느님 말씀하신다라는 게 마음으로 확 느껴졌어요. 스태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명 정도가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존재한다는 라걸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죠. 그렇게 울었던 사실은 제가 그 봤던 그 사진들이 사실이었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계속 눈물만 났죠. 물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진 또 다른 계기도 있었지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아 내가 다 잘한 것은 아니구나. 나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었구나라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사랑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누구에게 보내시든 무엇을 하게 하시든 내가 사랑 전하는 자로서 헌신하겠다 고백을 하게 됐죠. 이런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니죠 한 지붕에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았던 제 여동생만 봐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계집애라는 이유로 저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사실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제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 그때 권한행군 시기에 가래떡 한 줄을 동생에게 나눠주지 못했던 저의 그 어리석음 저의 못남 그 미안함 때문에 더 사랑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다만 불안전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가지는 불안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은 거죠. 예를 들면 부모들로 인해서 또는 주변의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렇게 살아온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라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느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느꼈던 그 사랑, 그 첫사랑, 그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나의 삶을 이웃사랑하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와주소서.